일단 시작에 앞서서 나름 만다리 유튜버로서 불성실했던 점, 컨텐츠의 고갈, 나태함으로 인해서 또 생산해내지 못한 점, 어,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사람을 정말 다양하게 만나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 인터뷰를 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도 네,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간중간 시간 날 때마다 인터뷰를 따서 오늘 한편 만들어 내면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도 올라간다 여러분 기대해보실 만한 영상들도 올라간다 어, 재밌는 요소도 김사장 채널에 분명 있다 잘 나오는데? 응? 아, 형 나오면 안 돼요? 어. 씁쓸하 아내거 맛있게 <웃음> 대본도 안나왔는데 음. 이게 형 대본이라고? 내꺼 대본인 것 처럼 이렇게 봐도 돼요? 오케이. 아니 아... 멋있다,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비밀이야 제목도 뭐, 발행나면 안돼 제목 나가면 안돼? 응 음, 제목 나가 그럼 뭐하러 찍어야 되나? 난왜 찍는거지? 나 스타티가 아닌데? 작가 제망생이지 뭐 탈쓰면 스타티 <목소리> 안녕하세요 스타티입니다 사장내한 짝갈비 왔어요 아 짝갈비구나 나사 장르는, 아, 미국에 있는 나사랑 관계 있나요? <놀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소개. 응, 음. 음. 밥 먹자 말고요? 네, 아, 괜찮아요. 지금 가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수로 활동 중인 토리라고 합니다. <놀람> 제가 커버해둔 곡들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취향에 맞으시면 자주 놀러 오세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비밀이에요. 맞아요. 아니, 궁금한 게있으셔 뭐예요? 수입은 어때요? 어, 지금은 확실히 인지도가 없어 보니까 수입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많이 해요. 겸타, 겸타. 행사로, 행사비로. 한, 보통, 어, 한 달에 행사가 다섯, 여섯 번 있으면 살만 할 텐데 요즘 너무 없어가지고. 한 번, 두 번도 힘들어가지고. 음. 다른 일을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 음반 작업이나 이런 것도 소속사가 따로 있으면 소속사에서 다뭐 그것도 다 비시겠지만 그동안 음. 진행을 하지만 혼자 이제 개인 활동을 하는 이런 가수들은 아무래 자기 돈들이 조금씩 들어가기 때문에 응원도 정말 잘 되지 않는 이상 수익 이 매우 적거든요. 그래서 부가적인 걸로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채워지니까 뭐 예를 들면 저 말고도 다른 가수들은 뭐 누굴 가르친다던가. 또 혹은 뭐 가이드나 노래 관련된 작업을 하면서 그때 받는 금액 같은 걸로 이제 생활비를 채워 나가죠. 그래서 그래서 가수들도 작사 작곡으로 많이 빠지는 거죠요 왜냐하면 작사 작곡을 해놓으면 그 이후에 이게 사용이 되면 계속 금액이 들어오니까 주기적으로. 그래서 저도 내놓은 노래들 어제 제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음원 수익은 음원 수익은 달에 한 몇만원씩 밖에 없는거 같아요 왜냐면 노래, 노래가 잘 돼야만 이게 조금 어느정도 수익이 있는건데 없으면 아무래도 쓸쓸하네요 네, 자연히 가수토리? 가수토리 한번씩다 들어 주시고 지금부터 재생 한 번씩 돌려 주시면토리린이 페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들어 주는 그런 시간 잔잔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한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노래 듣는 거는 그죠? 어, 노래 한곡 들어 주는 거. 토리. 토리. 어 왔다 이제 마지막이겠는데 유튜브 채널이 뿅. 아. 뭔가 자리